여러분, 와. 저희 트레일러 깜짝 공개가 8 시간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트레일러. 아, 이거 아니, 긴장되는데. 8시간 어, <웃음> 지금 이제, 이제 저희가 여기 앞에 버튼 딱 하나 누르면 저희의 아 처음 <웃음> 보 <웃음> 저희의 첫 번째 공식 콘텐츠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와, 진짜 그리고... 너무 기대돼. 아 진짜 너무 기대된다. 아저 궁금하. 우리가 한번 저희도 한 번도. 지금 처음, 네, 보, 처음 네, 보는 처음 보는 겁니다. 아, 두근두근 거리네 이거. 와, 진짜 이제 <웃음> 빨리 가자, 나.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웃음> 오 어, 볼까요? Let's go. <웃음> 오. 오. 오, <웃음> 뭐야, 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We 뭐야? We 오, 오 뭐야? 어. 저, 저 어. 오 the 런거242 001 001 001 001 002 001 001 001 0 오. 1 001 0 0 오. 오. 0 2 001 001 001 001 001 001 002 001 001 0 0 a l o L χ 0 as a g e n e a t i o n and we o p o n t h i s r a e c i r e e g i m e n l u r s 다와와와 뭐야 마지막 개선들. <레전드> 와. 네. 와. <레전드 와. <레전드> 와. 너무 멋있다. 대박이다. <레전드> 사실 이거 너무 하면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진짜. 근데 이만큼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목소리가 소리가. 진짜 김박감. 김박감 있어. 아 맞다. 영화 광고.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봅시다. 이 집중. 이번 툴좀 고쳤어. 저 나온가? 이거 이렇게 쓸줄 몰랐다. We were desperate in our desire to transform, be believed, that d a i y dreams are not g o e c a u s e every v o u c e is stained e r s We keep our fists, 어, not knowing t o be a blessing or a curse. e s Unquenchable thirst, b l a z e s with fury. The others look up to us in veneration, and we look upon them with envy. Why do we desire what we cannot acquire? Why must we walk alone in endless line? At dawn, the sun rises to menace and bless our flesh cells. 와, 멋있 와, 멋있다, 멋있다 진짜. 진짜. 와. 와.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 와, 친다어 와, 진짜. 와, 어. <웃음> 진짜. 와, 진때이 진짜. 와, <웃음> 진줄몰 <웃음> <웃음>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어, 진 진짜.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아니, 이거밖에 이거만 더보 응. 음. BGM 틀어놓고 그지 응. 응. 진짜 무서웠겠다. 무서웠어, <웃음> 무서 <무서운데요, 살짝. 웃음> 뭐야? b l o o d d i s a s t e r b l o o d disasters. 왜 그랬지? 뭔가 숨찬 것 같아. 한 마라톤. 어, <웃음> 막 <웃음> <뭔가> 일부러 막. <웃음> 아 <웃음> 뭔가 마라톤 한번 끼고 온것 같은데. 제이크라 할수있어 <웃음> 근데 제 마름 진짜, 어, 진짜 좋다. 너무 잘하니까. 섹시한 다름이 <웃음> 있... 좋아해. 섹시한데? 근데 그때 진짜 추웠잖아요. 아, 아, 아, 저 때도 아, 좀추워 저게 아, 그날 마지막, 마지막 거였죠? 맞아요. 완전 마지막 거였죠. 밤에 저거 눈 정원이 눈이었 네. 네. 저, 정원이 눈. 그, 그, 그, 저거 단체를 그때, 찍고 나서 정원이 또혼자 그때 바람이 부는데 눈 계속 뜨고 있어서 눈물 계속 <웃음> <딱> 닦아가서. <웃음> <눈물. 웃음> 이거, 이거 막 노래 지도 못했죠? 네. 음, 음, 오, 저, 발, 빨간 오렌지색? 오렌지. 오렌지. 마지막에 딱 이제 다 같이. 근데 근데 엔지분들이 보면은 그 뭐냐 성훈이 눈이 좋아했는데 성훈이 얼굴에 대해서 아 맞아요 맞아요 성훈이가 딱센터가지 사실상 정원 정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정원이 눈이었다 <웃음> 근데 <웃음> 우리 그거 안 나오고 혼자 해가지고 불빛 <웃음> 그거가 아, 그거, 나, 나 그건 나, 두, 번째가, 나. 두 번째 두 번째 테마 두 번째 때. 마 아. 그것도, 그것도 기대해 <웃음> <웃음> 두 번째도 진짜 기대 기대 <웃음> 직히두 번째가 더 기대돼 근데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첫 번째는 살짝 이제 맛보기 음. 살짝 소스 나 그러니까 진짜 니키가 제일 기대 소스, 소스 느낌 아 맞춤춤 춤추는... 응. 진짜 대박 아, 진짜 너무 기대해. 진짜. 이렇게춤 추는 것도 있고 성훈이 형그 것도 있고. 아 성훈이 형이가 에센아 우리 다 레전드지. 맞아요. 그러니까 다 독특한 거 있어. 이건 임팩트 있겠다. 진짜 멋있겠다. <웃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걸더 많이 기대 해 주세요. 두 번째 진짜 게. 진짜 기대, 기대 두 번째 될. 거에 이제 본방입니다. 두 번째 게. 잠시만. 저희가 또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트레일러를 또 이렇게 벌써 리액션을 하게 됐는데. 아. 진 너무 긴장돼요, 진짜. 음. <웃음> 너무 기대돼요, 저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닙니다 근데 진짜 1 이후로 좀 이, 시간 이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바로 아, 나왔죠. 거의 맞아. 바로 나왔어요, 진짜. 아, 저희 그한명한 한 명씩 진짜 거의 몇 시간 동안 촬영했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나올지 좀. 좀. 아 심장이 두근두근 이제 뭐 어떤 운대가 깔릴지도 음? 궁금해 어? 어 이번에도 제이컹 어. 나레이션까지 아니, 그건 아, 아니, 아마 그거, 아, 그거 깔리지 아, 않고요, 이제. 처음에 우 들었던. 아, 그 노래. 아아안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약간 와 언니 저 기대된다 궁금한 그게 그게 약간 그이 원래 그 영상 영상 인트로 그, 그, 영상. 어. 어, 그 노래 틀면서 설정해 음. 네. 가나 전에 네. 한번 음. 봐볼 겁니다 그래. 오케이 아자한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이내라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나 <웃음> 아, 잠깐 잠깐 잠깐 아, 잠깐 잠 소리 잡 소리 잡 기대합니다 오뭐 움직였어 갈게요 소리 원래 되있어요 그래 치고 잠깐만, 너 영상 틀고 바로 여기로 와. 나, 자랑가. 응. 아니, 내가 틀고. 오, 이 센이야. 휴이 형 잡고. 내가 봤 봤던 대대 영화 같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이 으아, 으아, 으아, 으 오. 오. 오 무서운데? 오오오 오. 오. 재미, 이거. 재미 형, 이렇게 좀 멋있게 쳐다봐요. <웃음> <웃음> <웃음> 근데 저 추워보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이때 진짜 추웠어요. 진짜 너무 추워 아침에 가봤는데 너무 추웠어요, 진짜. 진짜, 진짜 벌 떨면서 제가... 저 실로는 약간 진짜 추워서 추는 줄 알았어요. 오케이 컷 하면 바로 패딩이 꺼. 발뒤, <웃음> 뭐 등에 핫팩 붙여져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아, 우리 핫팩 예, 붙이져있 너무, 너무 <웃음> TMI였지? <웃음> 너무 TMI였다. <웃음> 그딱 이제 오케이 컷! 하면 이제 타고 어, 있어. 하고 있어.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오, 탄다. 아니, 배경도 예쁘다. 무슨 열쇠고리? 잘하는지와 와,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멋아아아아선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로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데아아그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는그거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다리 한두 막 이렇게 당겨주시는데 막손 놓을까 봐 너무 막 무섭다. 재밌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재밌지 않아? 아, 진짜 무서웠어. 아, 네, 네 진짜 무서웠어. 와. 근데 안정키부다막 네. 있잖아. <웃음> 그게 막 프로페셔널. 지금 말서막신거 맞아요? 아, 아 그게 잡고 있기는. 맞아요, 맞아 다다 밑에, 막 <웃음> 다 밑에 막 맞아. 뭐가 있진 않아가지고. 하네스 찾지 네, 다 하네스 가장 많이 찼 보신 일이. 아, 그렇네. 아, 잘 찍었다, 진짜 멋있다. 근데 희승이 형 생각보다 용기를 너무 잘하네 <웃음> 너무 용기를 다 잘하네 진짜 다하네 자기 자체 흥붉 취해 있는 제가 흥을 많이 물었네요 저번에도 물었네 제이크 형도 되게 그 초등형이 너무 잘하셨어 제이크 형이 가장 아, 많이 그래.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네. 배부르게 좀좀 어, 좀 무섭게 이런. 약간 어, 성특하게 용기 잘한는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뭐야 우리 첫 번째 그거보단 더 무서운데 약간 맞아 맞아 그 뒤에 좀더반전됐어 근데 맨마지막에 뭔가 약간 해피 엔딩 같은 느낌. 음 어, 살짝 밝은 분위기에서 하니. 그리고 느낌이 진짜. 진짜 이게 중간장화된막 딱딱딱 이게 여기 프리스타일 이었잖아 대박이야 프리스타일이었어 이거 진짜 근데 영상에 잘안 담겼는데 진짜 실제 로 보면. 맞아. 실제는 그냥 진짜. 대박. 진짜. 실제 나왔어. 이거는 나중에 비하인드로 아마 나 나중에 나왔을 때 끝나면 팬분들이 조만하면. 근데 저실 비하인드로야. 아니야 실제로 옆에서 바로 봤거든. 그 노래 나온 것이 다 들면서 으다 봤어. 아 진짜요?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 뭔가 거의 추워가지고 막 약간 잘 못했어야 는데막 엄청 크게 하고 땅에 막 땅에 음 막배경이랑 막막막 네. 열정, 열정이 열정이, 열정이 때막 바닥에 돌 네, 있고 돌 있었는데 엄청 이상. 제가 누어서 시작했다 뭔가 막 진짜 너무 크게 막깜블링했는데 갑자기 바닥에 돌이 등에 막 찍혔다고 아, 그래. 네. 아 진짜? 이렇게 하는 의이 있어요? 아아아아 제일 진짜 힘들었아아 성훈이 형도 성훈이 도 생각보다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 오와. 되게 걱정 많이 그 했는데 잘 나왔어. 아니, 잘 나왔어. 그래도 나도 정말 힘들었어 근데 많은 분들 앞에서 이게 <웃음> <웃음> <진짜. 웃음> <근데, 웃음> 이거 성훈 진짜 걱정 많 했잖아. 너무 찐니까 어찌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맞아. 맞아. 그 장난만 다시. 다시 근데 아니 아니 아니. 나중에 <웃음> 따로 얘게해 근데 너무 멋있었던 게 있었는데 얼마큼 추웠어 근데 아니 생각보다 낮에는 눌안 졌어. 맞아요. 아 그때 나갔을 때. 근데 뭔가 춥진 않은데, 그냥.. 창피해져요. 조금.. <웃음> 열기 때문에 <웃음> 뒤에 시선이.. 어이가 더욱끼리 깼네. 더욱끼리..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원 보다 훨씬 대박이네. 대박이네 근데 트레일러 잘 나왔다. 아 멋있다고.. 시즌 근데 거기 네? 뭐 네? 찍은 거다 거기 찍은 거야 반풍, 반풍 다 됐죠. 매트리스 도된 거에요. 근데 정리, 예. 매트리스인데, 네. 새 매트리스를 갖다 놓으시고, 좀 뭔가 무성을 하기 위해서 막 지프라이 같은 거기다가 저런 집, 개기 같은 거 땀바 같은 거막 이렇게 문드라 아 대고 막 네. 진짜 음. 오두막 집, 엄청 오래된 거같지 이거 음음그 뭐냐 그것도 막그 오두막도 옆에 다 뜯어져 있고 막 진짜 그런 막그 예전에 그 늑대 영화 같은데 나올 법한 진짜 그런 허스를 음막음 아, 봤어. 허름한 그런 그런 집에서. 그건인 네. 줄 알았어. 어떻게 어, 그게... 이집 가보고 싶었는데 네. 못 가봤어요. 근데 저거 내가. 바로 이거 얼굴 여기까지 오는 거있잖아저렇게까지 크게 나올 줄은 몰랐긴 했는데 <웃음> <근데> <웃음> 나 그걸 참... <쫓았을 웃음> 근데 그거 하는데솔지에 말해서 거기 응. 조명가려 있었거든? 눈 씹는 데에 넣어 근데 아, 그 아, 너 진짜. 이거 보면은 약간 낮은 거같은데다 완전 반했잖아. 어, 어, 니키도 아, 아, 밤에. 니키도 네. 네. 밤에 네. 네. 진짜. 조명으로... 아, 아, 근데 어. 우리 진짜 잘찍어승 형도 나 실제 봤을 잘찍어 너무 잘 찍었어. 음, 네. 이제 앞으로 공개될 많은 컨텐츠들과 이제 뮤비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아무튼 엄청 근데 트레일러도 트레일러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제 뮤비도 엄청 기대가 되니까 이거 보면 뭔가, 뭔가 뮤비를 기대하실 것같아그러니까 음. 음. 너무 중요하실것 그래,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뭐 뮤직비디오도 있고 여러 가지 남은 컨텐츠들이 진짜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네. 하, 해주셨으면 좋겠 지제 분들 모두 행복하게 잘보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네, 드시고 네. <웃음> 잠도 잘 자시고, 자시, 네. 아, 네. 네. 많이 시기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m a